내가 닌자가 될수 없다고? 하, 카카시 선생님 그런 말은 치마차 아! 하, 사스케 겁도 없이 나한테 덤벼 팀워크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사쿠라! 어? 네? 지금 당장 코르토를 죽여라 안 그러면 사스케를 죽이겠다! 어디 갔지? 아 우리 사슴게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어딨지 선생 양반? 아 빨리 방울 뺏어야 되는데 아우 배고파 짜증나 진짜 아우 안 되겠어 아 빨리 그냥 빨리 방울 뺏어야겠다 아우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이야 음, 음, 음, 음. 하. 어? 아, 찾았다 아이참 아 저기 계셨네 아하하하 저기 저 방울은 내거다한번을 뺏어버리겠다 야! 어! 하하하하하! <웃음> 예술 같은 녀석, 고작 그딴 실력으로 이 방울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 아 진짜 선생님 될 거란 말이에요! 야! 야! 야! 선생님 기다려! 아이! 너? 어? 아! 아유! 진짜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선생님? 어? 아 저기 있다! 이번엔 기필권에가 방호를 빼앗겠다 조심 조심 조심 간다! 야, 야,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진짜 어디 갔지? <웃음> 상금 닌자만 쓸수 있다는 극단의 술로 바로! 진짜. 아니 어떻게 그게 상급 빈자가 쓰는 고급 기술이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어? 어 뭐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여놈 <웃음> 나는 드디어 점심 먹겠다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뻔한 함정에 걸려들다니 코루토 닌자는 뒤에 뒤를 조심해야 되는 법이야 오늘 점심 뭐 먹겠는걸 아 진짜 카카지 선생님 아 진짜 치사하게 거기다 함정을 팝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발 내려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본신 목소리> 저기로 좋아. 좋아, 좋아 수리검으로 한방에 끝내주지 그걸 속이다 이다 도망만 치실 겁니까? <웃음> 그럼 와서 내방으로 뺏어봐 좋습니다 수리건! 아, 어떻게 이럴수가 그런 다위 방법 으실 수밖에 화둔! 어? 아니 저 사스케 녀석 어떻게 화둔을 화둔 벗어 이지 역시 예사로운 놈은 아니야 심중 참술 어! 어! 에게 꽉 갇혔어. 어때? 움직일 수 없지? <웃음> 역시 빠른 두각을 나타내는 걸 하지만 튀어 나온 말뚝은 얻어 맞는다는 말이 있지. <웃음> 수고해라. 으 든다. 젠장. 아유, 잠깐만. <참아. 웃음> 아, 됐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하하하하하하하으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거기 계세요 다들 제합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은 내일 닌자 아카데미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 합격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 어, 우 우리 합격했나봐 조용! 너희들 모두 다 실격이다 다들 네? 닌자들 그만둬!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잘 들어라 사쿠라 너는 눈앞에 있는 나루토보다 사스케만 신경쓰고 있다 그리고 코르토 너는 너무 욕심이 많고 암만 보지 넌 너무 독주할 뿐이야 그리고 사스케 너는 두 사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너의 그런 게임 플레이 너는 닌자로서 자질이 없다 잘 들어라 너에게 닌자로서 재능은 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팀워크다 팀워크를 어지럽히는 게임 플레이는 동료를 위기에 빠뜨려 죽이게 하지 알아듣겠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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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어너 이성 찾아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아안 어, 돼. 농담이다. 네? 어어어 농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일 뻔했는데. 어.. 오부터는 더욱 가혹한 방울 뺏기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부터 코르토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코르토에게 절대 밥을 주지 마라. 룰을 어기신 모두 실격 처리하겠다. 아 진짜. 어딨어요? 자 그럼 으아. 됐어 나밥 다인 안 먹어도 돼아 배고파 진짜 야 코르토 너 진짜 괜찮겠어? 어 괜찮아 괜히 나한테 밥 줬다가 너희도 시켰다 하면 어떡해 음.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방울을 빼앗을 거 아니야 자 먹어 진짜? 그렇다 내 것도 먹어 어? 안돼 그거 다시켰다가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지금 인기척이 안 느껴져서 그래 자 이때 빨리 먹어 어? 그런데 어, 내 팔이 좀 묶여있어가지고 먹여달라는 거니? 노 <웃음> 아이 묶여있다구 어, 진짜 완전 극혐 진짜 너노자아 <웃음> 맛있다 <웃음> 아오 그만해 얼른 먹어둬 오후에는 셋이 방울를 뺏으러 가자 니가 걸림돌이 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어우 사슴게 오 멋있어 아 이놈들 지금 코르토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니들 모두 실격처리다아 우리들은 3일 일조를 하면서요? 네 맞아요 우리 세 명은 하나예요 얘들은 잘못 없어요 탈락해도 전혀 탈락할게요 애들을 실경처리 해주지 마세요 뭐라고? 너희들 모두 합격이다 네? 너희들이 처음이다 동료를 소중히 하지 않은 녀석은 닌자의 자격이 될수 없지 룰을 깨서라도 동료를 지키려는 그 마음 내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거다 자 이것으로 연습 끝 내일부터 임무를 개시하겠다 자, 그럼 내일 보자. 어, 지, 진짜 내가 합격한 거야? 우리가 합격했어, 얘들아. 어. <웃음> 재밌겠군. 내일이 진짜 임무군. 어, 내일 기대된다. 어, 어, 어, 얘들아, <웃음> 얘들아, 아이 셋은 하나라며, 우리 사민 일주라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진짜 너희들 아주 뿌러.